9월 7일 태민이네. 응? 그나마. <웃음> 방금 뮤비 보고 들어왔어. <웃음> 그 화면으로 뮤비 보는 건처음이어 가지고. 너무 하고 좋았어. 1일 선크림이 나라고를 걷는 게. 아, 못 해. 무서워, 무서워. 못 보겠다. <웃음> 아, 너무 연기까지 그렇게 잘 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못말로 상황할 수 없어, 사실. 진짜. 아니 이 곡은 솔직히 우리가 할 말이 많은 할 말이 너무 많고 <웃음> 미리 <이미> 예고하고 시작하면할 <웃음> <할머니> 말이 <웃음> 하고 싶은 게너 많고 진짜 여러 가지로 역대급 였어가지고 음, 진짜, 진짜 약간 단케, 단케 단케 단케 이게 이렇게 말하면 좀 뭐랄까 어떻게, <웃음> 어떻게 말을 <말하는> 걸려 <웃음> 그러니까 태민님의 역작인데 단케의 <웃음> <웃음> 역작이기도 하 <웃음> <웃음> 애기도 <웃음> 어, 한 느낌이랄까. 어, 어, 어, 어, 음, 어. 아, t 그렇게 말할, 말할 수할있도있리우리렇그생게할수할 있지 있지. m e 아니, 이게 우리가 태민님이랑 되게 n k I'm e m b a r r a 만 s e d I think I'm e m b a r 이 a s s e d I think I'm embarrassed. I think I'm e m b 연이 닿았는데 거기다 좀 그게 처음에 작업할 때는 타이틀 그러니까 모르고 했잖아. 사실 주요곡인 줄 모르고 했는데 오. 작업을 할 때부터 음. 사실 우리끼리도 거기 어, 너무 약간 좋다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진짜 힘들었어 이거 육백 곡을 작업한 곡 중에. 응, 응, 진짜 어. 그래서 나도 인스타에 쓸때단케도 혼을 갈아먹었고 <웃음> <거 웃음> 그렇게 <웃음> 올렸거든. 맞아. 맞아. 수정도 음, 좀꽤 많은 편이었고. 수정 기다렸고. 꽤 많은 편? 그니까 러 역... 1등으로 많야그렇 <웃음> <왔는데> 어, <웃음> 진짜 1등이야 있잖아. 써본 어. 중에서 가장 수정 작업이 <웃음> 맞아, 많았고 맞아, 그래서 맞아. 이제 사실 처음 컷이 됐던 가사랑 진짜 많이 음, 달라졌는데 최종판이 맞아, 맞아. 그게 갈수록 이제 점점 더 컨셉츄얼해진 <웃음> 음, 음, 느낌이 음, 음, 음. 있는데 그냥 이게 결과물로 나온 걸 보니까 너무 <웃음> 그러니까 사실 나는 이게 나오기 전에도 이거는 진짜 약간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웃음> <야, 웃음> <왜> 뭐? 대한민국 <웃음> 아니 대한민국에서 <웃음> 아니, <말해봐>. 그래, 이거를 채민님 <웃음> 말고 할수 있는 아, 사람 그래, 그래, 그래, 그게 없잖아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나는 그냥 평소에 또크리미 작업을 음. 하기 전에 또 이게 우리가 대서 하는 음. 말이 아니고 음. 그러니까 진짜 현준아는 케이팝진에서 그분이 제일, 아, 아, 아, 아, 제일 아티스틱하고좀 음. 뭐 진짜 제일 전위적인 <웃음> 예술을 하는 s I couldn't. Can you, can you, you, you, you, you, you, you, you, you, you, you, you, you, y o 어 you, you, you, you, you, you, you, you, y o 네. 그러니까 이럴거면은 그날 만나는게 낫건데 그러니까 나 6시까지 응. 그냥 줄줄 사, 또, 땀이 줄줄줄 흐른채로 음. 어. 기다렸다가 그거 보고 너무 음. 흥분해가지고 오. 결국 할일 다 못하고 응. 나랑 감색하는 <웃음>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음. 우리한테도 음. 너무 흥분감이 되게 컸던 오. 작업이고 그냥 음. 언제나 발매되는 순간 되게 기다리고 기뻐하는건 음. 마찬가지긴 한데 그게 곡도 그렇고 음. 그니까 난 들으면서 음. 그니까 이번에 발매된 걸 보고 생각한 게, 음. 까태민님의 그러니까 연기력, 그러니까 어. 이게 그러니까 그래. 가, 수인데 가수도 음. 노래를 하고 노래와 퍼포먼스를 하는 게 그게 다그 곡이 가지고 있는 음. 가사랄 할지 특징이랄지 이런 거를 다. 동작이나 그리고 음. 또 원래 그런 보컬 어, 부르는 거도 엄청 그러니까. 되게 음, 너무 가 어, 어떻게 이렇게 부르지 그러니까. 음. 그게 사실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 다른 곡 얘기를 잠깐 하자면 투페스트 때도 되게 음, 그걸 음. 엄청 느꼈었잖아 음. 아 정말 자기식대로 곡을 어. 재해석해서 되게 음. 멋있게 음. 더 부르시는구나 했는데 음. 크리미널은 통으로. 그게 좀 역대급으로 음. 진짜 음. 그리고 어쨌든 작업 과정에서 나는 그런 거를 조금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은 게 물론 모든 작업을 할때 아티스트가 다 자기 앨범에 애정이 있고 다좀 그런 뭐랄까 에너지를 쏟기는 하지만 약간 진짜 실제로 뭔가 아티스트의 의견이 실제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실제로 다 반영이 되고 실제로 그게 또 결과물로 구현이 되고 그렇게 좀 교감하면서 하는 거를 이번에 처음 느꼈던 거 같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어쨌든 작사가로 일을 하면서 음. 좀 되게 처음 있는 뜻깊은 일이었던 음. 것 같고 음. 그리고 너그 얘기 했잖아. 이거 처음에 쓸 때. 아, 처음 했을 때아참고했어 그게 뭐 보시는 분들이라면 음, 다시지만 다 2017년 만화에서 음. 그 도어 무대 음. 안대 가리고 이렇게 줄 달린 줄로 등장을 하신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거, 거기서 약간 이 곡의 캐릭터랑 음. 느낌이 겹쳐 보였었던 음. 게 있고 뭐 그런 영감 우리한테 영감을 음. 음. 주는 무대는 사실 뭐 사실 지태미님이 하시는 것 중에서는 그냥 이번 작업에는 그런 음. 거의 느낌이 음. 좀 음. 반영이 음. 음. 되게 팝방 고기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고, 응. 근데 스토커롬신드롬이라니. 응. 그어를 어떻게? 응. 그러니까 그 것도 어쨌든 되게 응. 처음 우리가 초안을 냈던 가사도 그런 정서가 응. 있는 응. 거였는데 좀 수정하고 계속 거치면서 그게 스토커롬신드롬 구체화돼가는 응. 게 있었잖아. 응.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재미있었고 응. 뭔가 이런 가사를 누가 뭐할할거나쓸수 그래. 목줄을 가주찰수 있는 응. 자가 누구야? 응. 대한민국에서 응. 그분빼고. 응. 저도 그러니까. 위험할 수도 있는 수익이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쓰면서 그런, 응. 그런 응. 좀스 조절을 어떻게 이 하는데 작 있어서도. 응. 근데 약간 응. 뭔가 아티스트. 아티스트의 너무 표현력 음. 무대 그러니까 워낙 무대에 대한 기대치가 오. 남다른 아티스트다 보니까 조금 음. 까다로운 단어라고 해야 되나 시김섭 음. 소화할 음. 수, 수 없는 그런다 그런 음. 것도 좀 도전적으로 맞아. 음. 먼저 볼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아니나 다를까 그러니까. 그걸 너무 찰떡같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아. 우리도 쓰는 것도 음. 반신반의하면서 음. 그걸 해도 되나 음. 했는데 좀 어쨌든 아티스트를 믿고 쓴 건데 음. 뭐 이거는 거의 진짜 난좀 기절하는 거야. 그음원만 들어도 그거 뭐 보컬인데 연기 그걸 그 대사를 <웃음> 연기하는 배우처럼 맞아, 맞아. 왜. 그총 아까 네버원 댄서 게임 시리즈를 영화로 어, 이렇게 맞아, 어 잡아서 맞아, 했는지도 맞아. 너무 음, 그 그래, 이해가 가고 노래 만들어도 음. 그 뮤직비디오까지 보면은 아근는 음, 음. 누가 봐도 지나가다가 케이직스타고 지나가다가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 그래 가지고 그냥 음악만 들어도 그 연기 영화 같은 그런 그래. 그런 게 너무 아 그럼 뮤직비디오 말을 안할 이거 그것만으로도 진짜, 진짜 수 있어. <웃음> 그니까 그것만으로도 단계 대비 한두 시간 동안 라이브 할수 있어 진짜 <웃음> 한컷한컷 <웃음> 그래 굳이 우리가 포인트 하나씩 꼽아 보자면 음. 그냥 말로 일 점으로 나가코일점 풀고 끝날때 그, 아 여기 무대 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무대에서 보는 순간만 지금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 지금 아직까지 뮤직비디오만 있고 그 무대를 것. 못 음, 봐가지고 너무 기다리고 있데 음. 거기랑 그니까 보컬 자체도 한 글자 한 글자가 되게 다 연기인데 그 이절에서 음. 그 이절 벌스에서 일단 이절 벌스가 편곡이 그냥 쫙가 전체에서 그아 어, 그니까 그때는 군무가 아니라 동물로 음, 음, 진짜 정말 오로지 이렇게 보컬도 어, 너무, 그렇고 어, 딱 집중이 들어가는데 어, 진짜 그냥 말린못 상태로 뭔데 거기서 또라면안돼 소름... 소름이 맞아, 끼쳐 맞아 무서 내가 타 소름 끼쳐 부할때 진짜 음, 아찔한 거 소름이 끼쳤고 맞아. 그냥 이 곡은 음, 처음에 음, 가이드 음. 들었을 때 음. 거기부터 그 코러스 처음에 그오스에 어. 어. 그거 부분은 아 그냥 가이드 발음도 조금 비슷하고 음. 이 곡에서 가지고 있는 크리미널 곡에서 이 캐릭터에서 할수 있는 말이 되게 잔 그러니까 어쩌면 잔인하고 음. 잔인 그러니까 스토클럼 신드롬에 내가 사로잡아 버렸잖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나빴어라고 맞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아해라. 맞아, 우아해밖에 맞아. 없다 그 자리는 음, 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나온 그치. 거에서도 그렇게 붙은 게 되게 잘발음에 살리면서도 음. 긍정적인 음. 의미니까 음. 음. 어쨌든 계속 연기력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음. 음. 우리도 평소에 가사를 쓸때늘 음. 신경을 쓰는 게 그 뭐랄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냥 뭔가 단편 영화나 음. 드라마라고 음. 생각하고 음. 거기에 대사를 채워 넣는다는 음. 느낌으로 항상 그래서 음. 그 캐릭터를 생각을 음. 많이 하고 쓰는데 그 대사를 소화하는 어. <웃음> 배우 중에 어. 1등이었다답이다 어. 어. <웃음> 음. 진짜 그런 뭔가 작사가의 상상력 어. 이상의 거를 이상이 뭐야? 이거 그냥 내 상상력이 따로 갈 수가 없어. 그분이 보여주는 음. 퍼포먼스를. 어, 응. 음. 그 엄청 짜릿한 경험이었어. 그래서. 그래서 빨리 다음주가, 음. 아니 일단 뭐더 그 스테이지도 음, 끝나고 음, 했고 음. 지금 무대 보는 날만 아, 기다리고 음, 있어. 운반 음, 너무 싶어. 물론 우리도 워낙 콘서트 가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음. 콘서트가 니까 음. 이렇게 가사를 작업하게 되면 어, 콘서트 가서 보는 날을 가장 기다리는데 요즘은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제 그거는 되게 그냥 마음속에 멀리에 어놓고 그래 빨리 무대라도 보고 언젠가는 또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그거를 직접 보는 날이 오면은 음. 실신할 수도 있어 어, 혼자 할 수도 <웃음> 있어 콘서트에서 <웃음> <하고 거기서> 뽑혀갈 <웃음> 수도 있어 <웃음> <웃음> 세명 뽑혀가 되는 우리야 아, 그리고 뭐 태민님 뿐만 아니라 음. 원래 샤이니 완전체에 대한 꿈도 우리가 음. 되게 가지고 있었고 음. 한번 맞아, 작사를 맞아. 하는 사람이라면 응당 어. 꿀법한 꿈인데 음. 먼저 그래서 우리가 쇼미를 3월에 그 리패키지 앨범 킨님 음. 쇼미 참여해서 그때도 약간 어 조금 한 발짝 이제 음. 샤이니 근처 갔나 음,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게 그리고 원래 좀 그것도 한번 한, 번 한, 한 음. 작업한 것은 왠지 나랑 잘 맞는 거 같고 어. 그런 게 있어서 내적 친밀감만 되게 쌓였었는데, 음. 다시 한번 이렇게 태민님 타이틀로 만나서 너무 반격스러웠고, 사실 작업하고서 기다리는 기간이 짧진 않았는데, 음. 되게 엄청 즐겁고 행복하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날 진짜. 진짜.